오늘은 게임을 하나의 매개치로 활용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추모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가슴 아픈 추모 이야기는 팀포트리스의 솔저 이야기입니다 팀포트리스는 벨브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팀 기반 FPS 장르의 게임으로 최초로 병과 요소를 도입해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팀포트리스에는 솔저, 메딕, 엔지니어 등 다양한 병과들이 존재했는데 개성 넘치는 성우들을 통해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개성을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포트리스의 대표 캐릭터인 솔저의 목소리는 캐릭터의 성향과 잘 맞아떨어지고 맛깔나게 표현을 잘했기 때문에 게임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그의 목소리를 쉽게 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팀 포트리스에서 2020년 4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솔저의 성우였던 링 메이가 79세의 나이로 타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링 메이는 2020년 2월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알아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두달 뒤인 4월 14일 업친데 접친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개발사는 솔조라는 캐릭터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줬던 링메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게임을 좋아했던 만큼 게임 안에서 그의 죽음을 추모할 수 있도록 추모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전장 곳곳에 링메이가 성우를 했던 솔저 동상을 세워놓고 동상을 건들면 생전 살아있었던 링메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된 팀포트리스 유저들은 솔저 캐릭터를 선택한 뒤 솔저 동상 앞에 모여 솔저의 도발 동작 중 하나인 산탄총으로 예포를 사격하고 경계를 하는 식으로 예도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팬층이 두터운 게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며 같이 슬퍼했고 링메이를 추모하기 위한 영상들도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Oh soldier. Who will they ever find to replace you? 게임 속에서 볼수 있었던 솔저의 모습은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링메이의 죽음은 유저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가슴 아픔 추모 이야기는 파이널 판타지의 검은 행렬 이야기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4는 MMORPG 장르의 게임으로 2010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시리즈라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그래픽과 음악, 연출 등은 괜찮았지만 기획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서버와 최악의 발적화를 선보이면서 그나마 팬심으로 버티고 있었던 유저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는데요. 결국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프로듀서까지 잘리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서비스 종료를 게임의 시나리오와 연결하면서 2013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파이널 판타지 14, 신생 에오리제라는 확장팩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잃었던 민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게이머들이 느끼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깊었고 유저들끼리의 관계도 나름 돈독했었는데요. 2020년 4월 뜻밖의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유저들이 검은 옷을 입고 우산을 든채 엄청난 거리를 행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본 한 유저는 게임 속 도시 울다를 시작으로 중부산림 장로나무까지 맵 4개를 지나칠 정도의 엄청난 거리를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며 이동하고 있었다며 그때 봤던 알수 없는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해외 게임 매체에서도 소개되며 이슈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알고보니 이 행렬은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판14를 즐기던 잘레라 서버의한 유저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같이 게임을 즐겼던 친구가 이 소식을 알리게 되면서 이런 거대한 추모 행렬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길드원을 시작으로 세상을 떠난 유저와 관계가 없는 유저들까지 자신들이 좋아했던 게임을 즐겼던 한 명의 유저를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추모를 진행했던 사람이 마지막 도착지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파이널 판타지 세상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거라며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가슴 아픈 추모 이야기는 검은사막의 마왕의 동상 이야기입니다. 검은사막은 퍼어비스에서 개발 및 유통하는 MMORPG 게임으로 공개된 개발비만 120억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검은사막의 특징으로는 수려한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같은 장르의 게임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컨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초반 불안정한 서버와 수많은 버그로 인해 국내에서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때 고통받았던 한국 유저들이 한국은 늘 테스트 서버로 사용된다며 퍼어비스의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퍼어비스에서 2020년 10월 하나의 추모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가수 신혜철님의 6주기 추모 이벤트였습니다. 뜬금없이 왜 신혜철님의 죽음을 추모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유저들이 많았었는데 2018년 검은사마 모바일 광고 영상에 넥스트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곡을 삽입하게 되면서 인연이 닿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이벤트는 벨리아 마을과 하이델 왕의 숲에서 신혜철님을 모형으로 한 마왕의 상이라는 동상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의 노래인 민물장어의 꿈과 일상으로의 초대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이 소식을 듣게 된 많은 팬들은 동상 앞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잊혀져갔던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며 그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가슴 아픈 추모 이야기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의 세월호 추모 이야기입니다. 2020년 3월에 출시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현실과 동일한 시간에 흐르는 세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낚시나 곤충 채집을 하며 자신만의 무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힐링 라이프를 꿈꾸던 유저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유저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며 박물관을 시작으로 수족관까지 다양한 장소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게임 안에서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4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담은 섬에 대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세월호 3, 4 6주기를 맞아 동물의 숲에서 추모할 수 있도록 개혁의 섬이라는 섬을 만들고 안에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섬에 가보면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등이 적힌 피켓을 비롯해 노란 리본이 그려진 그림과 단원고 교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희생자들을 기르는 국화꽃 한 송이가 쓸쓸하게 올려져 있어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어린 학생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이 섬을 기획하고 만들게 된 유저는 가족을 잃고 정치와 음해로 고통받았던 유가족들이 이 섬을 보고 약간이라도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가슴 아픈 추모 이야기는 오버워치 인터넷 털크 데니스 하베카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 프로 게임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오버워치 가 아직 베타 테스트인 단계인 상황에 이스포츠의 가능성을 보고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IDDQD라는 아마추어 팀에서 리더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데니스 하베카 선수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보통 10대 후반부터 프로 게임으로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은 그를 부를 때 노장 베테랑이라고 말하며 그를 조급하게 만들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데니스 하베카 선수의 게임에 대한 열정은 나이 따위로는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매 경기에 최선을 다했고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좋은 결과 보여줬습니다. 이후 프로게임단 엠비어스가 팀을 인수하면서 데니스 하비카 선수의 본격적인 프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딜러 포지션을 맡은 테이스핀 선수가 팀을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자신의 주 포지션을 버리고 서포터 포지션으로 변경하면서 팀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자신을 희생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테이스핀 대신 태국의 미키 선수를 서브탱크로 추천하게 되는데 실력은 괜찮았지만 영어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때문에 물에 섞인 말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팀원들은 데니스 아베카 선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키 선수의 영입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a p 스 시즌1을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승 이후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글을 하나 남기게 되는데 이 글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나를 비웃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 이스포츠 e 선수를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던 사람들. 그 소리를 들었을 당시 나는 26살이었고 현재 내 나이는 29살이다. 이 글을 보게 된 많은 팬들은 나이라는 편견과 싸우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인 데니스 하베카 선수를 극찬했고 프로게이머 생활에 있어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결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린 데니스 하베카 선수는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코치아 감독으로 생활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2017년 11월 8일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데니스 하베카 선수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때가 그의 나이 3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버워치의 팬들은 물론 선수 그리고 리그 관계자들까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고 누구보다 리그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심장 비대 증상이 그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나이 따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하고 팀과 오버워치 리그를 위해 헌신을 보였던 그였기 때문에 선수들과 팬들의 슬픔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 그를 추모하고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헐크 테스틱컵 대회를 개최했는데 총 22개 팀 137명의 오버워치 프로게이머가 참여했고 기존 목표액인 5천유로를 훨씬 넣는 금액을 모금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버워치의 개발사인 블리자드도 그의 헌신과 리그에 대한 공헌, 열정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7년 11월 16일 데니스 하빌카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그의 인생과 같이 팀원, 조직, 커뮤니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선수들에게 수상하는 상이었는데요 소름 돋게도 데니스 아베카 상의 첫 수상자는 그가 오버워치 팀에 있을 때 테일스핀 선수 대신 들어왔던 미키 선수였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가 인정하고 적극 추천했던 같은 팀의 선수가 그의 상을 받는 영화 같은 일이 펼쳐지면서 선수는 물론 팬들까지 놀랐다고 하는데요 상을 받게 된 미키 선수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며 그를 추억했고 세상을 떠난 데니스 아베카 선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가슴 아픈 추모 이야기는 울티마 온라인의 영원히 헤엄치는 돌고래 이야기입니다. MMRPG의 o 근간을 다진 작품으로 알려진 울티마 온라인, 거대한 맵과 요즘 게임들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자유도 등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온라인 게임은 지금처럼 상막하지 않았고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를 주었었는데요. 1988년 울티마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울티마 온라인은 PK 가능했었지만 가침묵을 위한 길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레이크 슈페리어 서버의 친목을 만들어진 라이트 오브 라디언스라는 길드가 있었는데요. 친구나 지인으로 이루어진 길드로 형 동생하며 게임 안에서 소소한 재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길드에는 썰 데스라는 유저가 한명 있었는데 그 누구보다 게임을 즐겁게 즐겼고 길드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게임에 접속해 있었고 길드원들이 접속하면 누구보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가 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길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게임을 즐겼던 그였기에 사람들은 이 일을 수상하게 여겼고 그의 연락처를 수소문에 직접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전화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함께 게임을 즐겼던 서데스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된 길드원들은 그가 좋아했던 게임에서 그를 추모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 소식을 알리고 그를 위한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길드원들은 직접 필드를 뛰어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명복을 빌어 달라고 청했고 이 소식은 금세 전 서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그의 명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언덕에는 그의 닉네임을 딴 개인상점이 묘비 대신 자리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춤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gm이 나타났고 gm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당시 G.M.은 지금 G.M.과 다르게 몬스터를 소환하거나 퀘스트를 부여하는 등 게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제어했었는데요. G.M.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말을 건네봤지만 G.M.은 말을 무시하고 언덕 위에 있는 바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시전하게 되는데 주문이 끝나자 한 돌고래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 돌고래의 이름은 서데스, 사망한 길드원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G.M.이 죽은 길드원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인 N.P.C. 돌고래를 소환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소환된 돌고래는 서버가 닫힐 때까지 영원히 바다를 헤엄치며 자유롭게 울티마 세계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장례식 이후 게임을 즐기던 유저들은 이 돌고래를 만나게 되면 큰 행운이 찾아올 징조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울티마라는 세계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